2018년 11월 2일 감성카드 난 내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의 조언 평소에 내년 계획을 언제 작성하시나요? 1 2월에 내년을 계획하는 것보다 11월에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검토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으니까요. 오늘도 열심히 목표를 향하고 있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 금일 감성 카드 며칠 내내 불안하다. 내일 미루었던 것이 이렇게 오고 말았다. 벌써 올해가 끝나간다.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조금씩만 학원 포기했던 것이 대부분이다. 아직 나에게는 남은 기간이 있다. 최고의 순간은 지금부터이다 지금 못했다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죠 남은 기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난 하루를 변화할 준비도 되어 있고 이제 모든 것을 나 자신 응원할 뿐이다 매 순간 잘할 수 있다고 기운을 주고 모든 것의 출발점은 나로부터시작되었으니까요 남은 2개월이라는 기간 올해는 후회 없이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내년에는 굳세고 강한 사람으로 재탄생을 할 것이다 난 오늘도 끊임없이 목표의 장애물과 싸워간다.